우리 용신종 범정선 범호사에서 백일치장기도를 입제하게 된데 되어서 많은 청신남녀 여러 불자님들이 이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법회장에 모이기에 앞서서 각자 자기 법당의 주인공을 한번 반주해 보셨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법당 진부를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니냐고 항상 이우주법계의 부처님을 찾으려고 하니 지금까지도 성부를 못하고 중생계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여분이 지장 기도를 귀해서 각자 자기 본성불을 찾아서 원만 성불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가닭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반주해 보세요 사람 사람마다 올래 갇히고 있는 참부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래 살펴보면 지금 이 법사말 들을 줄 아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참부처인 것입니다. 이 부처님은 고금에잠깐도 매하지 아니하고 항상 빛나고 빛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귀로, 코로, 안입이 설신이 육건문도에 항상 출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본부처 자리는 밤이나 낮이나 이 여러분들의 육신을 잠깐도 여의지 아니하고, 이 욕심 가운데에 있으면서 말할 때도 참관을 하고 말을 들을 때도 참관을 하고 묵묵할 때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움직일 때도 그 자리를 항상 같이 지니고 있습니다. 이래서 목동정 모든 곳에서 항상 한 가지로 놀고 일하고 묵묵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말이야 이런 까닭으로 사람 사람이 다이 본성인 부처가 있는데 철년, 말년 가도 그 자리는 변함이 없고 여러분들이 천가지 만가지 생각을 하고 천만가지 일을 할 때도 잠깐도그 자리를 비치지 않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법회장에 모이신 시해 대중들은 도리어 가히 알겠습니까? 한 주먹으로 이 검정산을 쳐서 부서 없애고 다시 저 낙동강물을 한 입으로 마셔 다해야사 비로소 이도리를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슬픈지라 만약에 바른 신심을 갖추어서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논하지 말고 역순 경계 좋고 나쁜 모든 경계에 여야나 불착수하며 영꽃이 물에 젖지 않는 것과 같이 하며 일체를 도모지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 걸음 천길 만길 낭떠러지에 내 디데야사 피로소 여러분들이 화련되어 하고 참 자기 본 진화를 바로 알고 비로소 해탈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해탈인은 뭐냐? 자기의 너희 할 바, 장부가 너희 할바 일을 다 마쳤다고 하는 사람을 해탈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밥 먹다가도 전당염성에 보면 역대 조사 선생님께서 깨닫고 나 식다가도 깨닫고 밥 매다가도 깨닫고 마당 설다가도 깨닫고 길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말이지 발을 채이고도 깨닫고 자고 일어나서 짐구를 걷어치우는데 목침에 탁 떨어져가 발등으로 떨어지니 깜짝놀래서 깨닫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큰 스님으로부터 한마디 야단맞는데 그막화련되어하고 깨닫는 것은 그것도 한도 없어. 그래 그것이 뭐딴일이냐 이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밥 먹고 옷 입고 일하고 하는 그 일이요. 그일 속에서 깨닫는 기지. 도가 따로 있는 줄 알고, 여기 찾아 댕기고, 저기 찾아 댕기고, 계속 찾아 댕기면 그것도 뭐냐? 초상집 강아지처럼 말이야. 잠깐도 한 자리에 안 있어. 여기 가면 먹을 게더 좋은 게 있는가? 저기 가면 먹을 게더 좋은 기 있는가? 그 많은 사람에게 일이 채이고, 저리 채이고, 발 피고 하면서도 계속 나부대고 댕기요.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야. 신도가 돼 가지고.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은 뭐라고 했느냐면 절에 댕기거든한 절을 딱 주소를 정해 놓고 댕기고큰 스님 법문을 듣거든 딱 그제 자기가 이심이 들거든 그그 법문만 듣고서는 계속 정진하고 계속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지 마라 이렇게 주의를 해서요. 그런데 그 주의사항 들어봤자 역시 돌아서 면 잊어버리고, 법회장에서 딱나가디미로 시작해 가지고 온짐에그 시민 데가 봐야지, 이카요. 온짐에가 본데요. 온짐에 그런데 온 짐에 거심인데 그 가본다는 것은 그래도 좀 좋은 사람이요온 짐에 막 가보자 하는 데가 되면 철학관이 아니면 귀신들린 사람인데요. 아, 참 용하단다. 거기 가보고 가자. 이 자기 운명을 자기가 창조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고정령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인데나 철학관에 가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부채도사 많이 봤지? <웃음> 되겠습니까? 하 되겠다. 안 되겠습니까? 하안 되겠다. 가겠습니까? 가겠다. 안 가겠습니까? 안 가겠다.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면서도 남은 돈 뺏어 뭐어 근데 그거 뭐아 가느냐, 이게요? 일체 만사 행복과 불행과 사주 팔자와 운명을 너희 마음이 스스로 창조하느니라 큰 것이 부처님 말씀이요. 행복하게 잘 사는 것도 지 마음으로 이룬 것이요. 가난하게 못 사는 것도 지 마음으로 이룬 것이요. 도인이 되는 것도 지 마음으로 이러는 것이고, 천당 가는 것도 지 마음으로 이러는 것이고, 극락 가는 것도 지 마음으로 이러는 것이고, 미인으로 말이지 남에게 존경받는 것도 지 마음이 착하니 그렇게 미인이 되고 존경받는 기고 계속 남에게 천대받고 요구도 먹는 것도 지 마음이 아주 넉대 구렁이처럼 쪽집이처럼 못된 생각을 하니까, 계속 천대받고 천대받고 그렇게 하는 게요 일체 만사를 너네 마음이 창조한다는 부처님 말씀을 왜 믿지 않느냐 그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네. 지기가 노력하면 다 되는데 노력하지 아니하고 네. 계속 새새생생 얻어먹던 거지 혼신이 덜 떨어져 가지고 되게 해주세요. 복주세요, 명주세요, 밥주세요, 돈주세요. 계속 달라 소리만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입에 익어가 그렇잖아. 그래도 조금만의 공부를 제대로 참상 공부를 하니는 달라 소리 절대 안 하요. 여기도 예, 선방에서 공부하는 우리 신도님들은 절대로 달라 소리 안 하요. 이제는 다. 예?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다 올라간 거요. 아직 그냥 중고등학생으로 있을지기는 자꾸 달라 소리 하요. 부치님 씨여 복도 주고 명도 주고, 막 남편 그제 오래 살게 해주고 내 병도 낫게 해주고 아들딸 잘되게 해주고 막 계속 달라 소리 요구 조금막 그제 붙이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을 지나가지고 대학생 과정에 이르러가지고 좀 그래도 선지가 밝아지면길 가다가도 무심히 안봐 지나가요. 물을 벌지게 하, 물을 수성 삼아가지고 나도 저 물과 같이 낮은 대로 낮은 대로 흘러가겠다. 굽이굽이 돌아가면서도 말래 조금도 그사리지 중생 뜻을 그사리지 아니하고 내가 저 물과 같이 흘러가겠다. 그래서 저 물과 같이 내 마음도 깨끗해지다. 유함도 배우고 깨끗함도 배우고 거스르지 않니함도 배우고 하늘의 태양이나 저 달이나 별을 볼 때는 나도 저 태양처럼 별처럼 에? 달처럼 밝아지다. 내 마음도 저와 같이 밝아지다. 밝음을 배우고 굳은 반석이나 돌멩이를 볼지에는내 마음도 저 돌멩이나 반석이나 세부지처럼 경고해서 절대 변함이 없어야 되겠다. 소나무나 대나무로 볼지에도 말이지 눈설이 맞아도 절대로 저 색깔이 변하지 아니한 저 굳은 절개를 내가 빼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말이 절개를 변하는 것이 말이금방 아침에 말이지. 에? 100년 살자고 약속해놓고, 저녁 때 가서 파혼하자 이카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미국 가니까, 이나소배 가서라 하는데, 내 받아주라 하다나 뭐, 그거 가니까. 아, 거기는 말이지, 저녁에 결혼 해가지고 말이죠. 자다가 말이 뛰어가서, 우리 말에, 같이, 예. 같이 자보니까 뜻이 안맞어 이거 막, 이혼해주세요. 금방 이혼 땅, 땅 두드려가, 이혼이다, 이칸데. 그러게 저녁에 말해 누워 잡아가 아침에 또 이혼하는 사람 천지고 말이야. 오늘 결혼했다가 내일 이혼하는 사람, 모레 이혼하는 사람, 이번 달에 예? 결혼해가지고 다음 달에 하는 사람, 금년에 해가지고 내년에 하는 사람은 꽉 찼대. 그래 그거를 배워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대로 하잖아. 결혼이 뭐 어른의 장난이가 이렇게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어른의 장난보다도 더 하여. 그것만 그러면 또덜 밉지. 절에 와가지고, 신도로 약속해가지고, 내가 말이지, 저집 짓는데 말이지, 석가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되들뿌라 하겠습니다. 해놓고는싹 이사 가버려. <웃음> 그거 돈안 내려고. 그래가지고, 뭐서는 이이 공문이 이제 날라가면, 대 되돌리 보내요. 참 심리가 고약하여. 그래, 그 사람이. 그러면 잘 사라지느냐? 절대로 잘못 사요. 제일로 복 많이 감하는 것이 뭐냐면, 부처님하고 약속해가지고, 그, 값지 않냐 하면, 세세생생 빌은 게이로 산대요. 옆에 친구가 또말해좀 시주 좀 앉아, 돈 백만 원 하려고 해가네고 콕콕 지알리면서 오십만 원만 해, 삼십만 원만 해, 이렇게 하는 게, 또 그것도 말이야, 최, 최고로 복 감하는 짓, 짓이래요. 세세생생 거는 말이지, 가난을 면치 못 한대요. 그 반면에 그러면 이제 복을 많이 짓는 건 아니냐? 짓는 돈이 없다. 옆에 친구 보고 아이고 저 불쌍한 중생 저전뭐 잡혀가면 저거 저 바글바글 삶아 먹고 찌지 먹고 다 먹을 테니 저거 좀 살려 주자. 그 그래 친구는 돈이 있으니까는 뭐 그러+ 그러하자. 이래 살려주면 그게 제일 복 짓는 길이에요. 그 친구 가 없을 때는 또 친구 집을 부잣집을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내 오늘 시장에 이러이러하더라. 예? 너희들 말이 좀 <웃음> 맛있는 거, 그, 뭐, 함께 덜 산물 예산하고 그거 좀 살려주자. 이러가 살려주면 똑같은 돈낸 사람하고 이 신바람 한 사람하고 똑같은 복을 성취한대요. 복대면 일을 해가지고 말이지 부자로 잘살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부처님은 쳐다보고 달라 소리만 하니 그게 얼마나 그, 거지 혼신이 들 떨어져 가는 건지 모르겠지. 세세생생 빌어먹는 거야, 그 짓을 자꾸 하면. 막, 중고등 학생쯤이야, 될때 말이야. 아주 초발이 보살이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좀 그래도 절에 한 10년 냉기 댕기 있으면 10년은 고사고 한 3년만 댕기도 벌어 다 하는데. 3년 이상 댕기면 그 소리 하지 말아야 될것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런데 나는 30년이나 절에 댕기 있어. 50년 댕기 사는 보살이 더 하더라고. 저거 시험머니4 9지을 지내는데 말이지, 아예 다른 사람, 아예 근처 오지도 못하게. 잔재 같은 거 같이 하면 염불 소리 듣고 오지 얼마나 좋으나. 그 같이 해도 되는데 말이안 된다는 거요. 예 염불 다른 사람이 뺏어간대 다른 영혼이 염불을 뺏어가고 복 뺏어간다 해가지고, 자기 시험에니 혼자만 해달라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죠. 아이고 이놈 보살아, 네 평생 극락 가기는 틀렸다. 내 네. <웃음> 완전히 그제에 아비 무관적으로 가기 안성맞힘이다. 내 절에 4, 5 0년 된님 보살이 더 하여, 독불공 하는 데 말했지 문 걸어 잠가 놓고 다른 사람은 복 빼서 간다고 문 걸어 잠가 놓고 이런 등으로 우리가 말해 고칠 점은 고쳐야 되는데 말이지 고쳐준 것도 말이지 그 시행하지를 아니하고 계속 그저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뭐가 되겠느냐? 제발 좀 정신 차려 가지고 이제는좀 말이지 그냥 그래 앞에 주지는 뭐 어찌하더니 뒤에 주지는 어찌더라 주지심 또 이제 건수로 저래도따라 보지 말고 앞에 주지는 앞에 주지대로 훌륭하고 뒤에 주지는 뒤에 주지대로 훌륭하고 이 법사는 이 법사대로 훌륭하고 저 법사는 저 법사대로 훌륭하고 아이는 아이들에게 배울 점이 있고 어른은 어른들에게 배울 점이 있고 우리 부처님 말씀 가운데 일체 만물 가운데 서성삼아 배우라는 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이 야 아시겠죠? 네. 그런데도 말이지, 이거 뭐 별로더라. 이렇게서. 별로더라. 이거 하거니. 그래 가지고 이제 좀이름 난심이 법문한다. 그러면 우르르르 장대비를 맞고도 오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이지 이런 만난 심이 이제 법문한다. 그러면 그날 그러면 말이 아이고, 그만 들어봐야 거기다 말또 이제 집에서 또핫터치고 논다. <웃음> 작은 심이든지 큰 심이든지 법문한다. 그러면 어리이 가서 들어야 되고, 그래 아시겠죠? 그럼으로 해서 내 업장이 소멸되고 점점 내 공부가 말이지 사이고 사여어 진치돼 가지고 결정적으로 성보를 하게 된다 그요. 음? 임제 스님이 말이지 열반할 때가 돼 가지고 자기 상자 삼성이라는 상자가 있는데 그 삼성이라는 상자 그때 마침 원주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상자 원주를 불러가지고, 내가 세상에 떠난 뒤에, 나의 정법을 말이지, 절대로 멸각하지 마라. 응? 내 정법을 절대로 멸각하지 마라. 그 없애지, 잘못되게 하지 마라. 이 소리요. 그러니까, 응? 상자 삼성이가 답변하기를. 스님, 그, 무슨 말씀이라고 합니까? 아무리 그렇지만은 말이지, 저가 어찌, 감히 스님의 정법을 말이지, 예? 그 잘못되게, 그래, 놔두겠습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똑똑히 하거든? 그래가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다시 말씀을 하는 거에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떡 나타나가지고, 응? 어? 임재 법을 묻는다면, 네가 뭐라고 할 것이냐? 뭐라고 할 것이냐 이렇가하니 아악! 크거든. 그리고 임재 스님이 본래 임재 스님이 평소에 계속 할말 했거든. 덕산 스님은 누구든지 가면 방이 몽디가 쭉 폈고 그래 덕산 방 임재 할이렇거든 아, 저거 스님이 평소에 만나러 하던 그대로 머리 아악! 크거든. 그 지가 법으로 알고 그러면 그건 괜찮은데 법도 알지도 못하고 말하지계산이니까 큰심이 뭐라 그런지, 아니? 하하. 내 법이 말이지, 저 눈문 낙이 있는데 가가지고 망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 이렇게 한 거요. 내의 정법이 저 눈문 낙이 있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이 멸각이 망할 줄 알았겠느냐, 이렇게 한 거요. 이 비슷한 게또 있어. 옛날에 일지화상이라고 해서, 누구 와서 여하시 불법이니 꼭 하면 착! 요라고. 여하시 부처님 꼭 하면 착! 요라고. 여하시 돔니까 해도 착! 요라고. 이러거든. 그 별거 아니거든. 그 상자가 한날 말이지, 선큰선님 어디 출타하고 없는데, 어떤 처사가 하나 또찾아가지고큰선님 어디 갔습니까? 오늘 출타하고 안 계십니다. 하, 내가 법문을 물으려고 왔는데, 이래가 어쩔까 보냐고. 내가 계속 용맹정전을 말하지. 37일간 하고 말이야. 그래 큰심 만나 뵈려고 왔는데 이 일을 울지 않을까? 아그큰심 하듯이 나도 법문해줄 테가 내인데 물으시오. 이칸거예 아, 그러니까 그 밖에는 하고 말이야. 언제 거심대 정중히 예배 삼배를 드리고 말이지. 여하시 부리니꼬땅머리가에 착하거든. 이런데 이 상자는 알지 못하고 형내만 냈지만은 이 사람은은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땅 물었기 때문에 팍 깨달아버린 거요. 깨닫고 나서는 큰 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미미한 미오를 말이지 깨우쳐 주신 이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백배 천배 사례를 하고 갔든지. 저것이 나중에 오후에 돌아왔는데 그 자랑으로 한 거예요. 자랑으로 하는 거 가만 보니까는. 앞으로 자기가 열반하고 나면 저놈이 자기 불법을 다 망칠 치 놈이거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게. 그래, 좋다. 내가 다시 너에게 말이지 물을 테니까 네답변 해주겠느냐, 이렇게 한거예요 그럼 스님도 물으세요, 이렇게 한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저것이 이미 탁, 그지? 응? 정중히 앉아가지고 여하씨 불이 닮고, 그러니까 착! 크거든. 그러니까, 스님이 미리 준비 딱 해가 있다가, 이 물음 밑에다가 아주 칼을 새파랗게 가르가연 놨다가, 착 쳐버린 거예요그뭐착쳐버리거예요 뭐 거예요. 손가락을. 그 손가락이 댕각 날라가가지고, 말 방에서 새 거듭을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그래, 없애놓고 나서 또 묻는 거예요 여하시 불법이 있고또 불법인 물어서. 손가락이 있어요, 요라제. <웃음> 못하거든. 그리고 그 짓은 이제는 됐다. 저 처남 고약한 놈. 이제는 그짓못 하겠지. 자기가 깨닫고 말이지, 흉내를 내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지. 깨닫지도 못하고 큰심 흉내만 내면 그거 절대로 안 돼요. 그건 뭐가 같으냐? 한 봉사가 무봉사를 이끌어가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 신도님들도 이제 어? 우연히 법문 듣고 말이지, 어디 가서 시들어 찍게 자랑을 해서 하면 그것도 비슷한 거요. 예 그걸로 거울을 삼아가지고, 경책 삼아가지고, 자기가 공부해서 한소직 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입막 가가지고, 날랄랄랄랄랄날랄이 벌처럼 날랄 그리면 그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 계좀다 망치는 거요. 예 여기에서 다시 황룡남선사가 송계송으로 떡 해가지고, 그런자. 송을 해서 말씀하기를, 이 대문에 있어서 열 번에 들고자 어? 이별을 구할 때에 법안을 조이 잘 호지하라 이르자, 어? 부촉을 했다 이기요. 그 삼세라는 상자인데, 그러니 이 상자가 하를 했다 이기요. 하를 하는 그 아래 진흙물의 길을 열지 못한다면. 이길또 여러 갈래 길이 있어 육로로 길이 있고 물 속으로도 길이 있고 수로가 있고 진흙탕물을 건너가는 길이 또 따로 있어. 그러면 여기서 근심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진흙탕물을 건너가는 길과 마찬가지다 이예요그 길을 어떻게 해서 건너가느냐 그거를 잘 열지를 못한다면 눈만나기가 열어져. 조차 눈먼나기는 이러조차 소인들이 타는 말이 될 것이다. 소인들이 타는 낙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래 이 황룡 응? 남선사는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 예? 해석을 했고 오늘 이 산성은 여기 따라서 이제 응? 성으로서 말씀하기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무생법아 감전가 할하고 목 생화바리로다나 밤이 타울 설주 사해 전기 대장춘이로다나 모 그래, 지금 내가이제을 범받기에 성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봐서의 무생법안을 누가 감히 전하겠느냐? 임재 스님께서 자기 상자 원주 삼성에게 이와 같이 내법 정법안장을 잘임재서 전하라 했겠는데 본래이 무생법에는 전할 사람도 없고 전해 받을 사람도 없는 게요. 스스로 깨달을 뿐이지. 전에 줄 수도 없고 전에 받을 수도 없는 기다. 그리고 오늘인데 해석이 그렇다 이거. 하라고 목 생화발을 생화발이로다. 뭐 상자가 했든지 서성이 했든지 하를 하면 하는 아래 말이여 고목에 백년이나 천년이나 되는 고목 나무에 살아서 꽃이 화. 날짝 피했다 이거요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 상자가 한 하루는 깨닫지 못해서 니까는 나쁜 게 아니고 그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 금년 정초에는 내가 해원정사에서 뭐라고 하는지 하고 그 법문을 해줬냐면 금년에는 무자년 지혜지. 지. 이 지라는 게 있는데도 짐승인데도 배울 점이 있어요. 내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배울 점은 여러 가지인데 다 띠버리고 세 가지만 내가 해봤거든? 부모사 신도는 모른 것 같아서 내가 다시 얘기해요. 세 가지인데 뭐냐면 지는, 응? 잠들기 전에는 계속 활동하여. 그이 부절은 한 거, 이거를 말이지 우리는 빼야된다, 이기요 잠들기 전에는 연불하든지, 강경하든지, 주력을 하든지, 백팔배를 하든지 하나, 얘기해요. 아시겠죠? 이 부지런한 걸 우리가 빼앗아 해야 된다, 이거요두 번째는, 이 쥐는 실계가 없어요. 고양인데 쫓끼가 말이에요. 구멍으로, 담구멍으로 속 들어갔거든. 들어갈 때는 고양인데 쫓긴 걸 알지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잊어버려. 실계가 없으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되돌아 서서 나와가지고 날랄랄랄랄랄랄, 또 나오려고 날랄랄랄랄, 이래 이라, 이래요. 그래 요거를 또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라고 뭐를 배우냐? 과거사는 묻지 마세요. <웃음> 왜 과거사를 내가 묻지 마라 하냐면 안골린 말이 존재 있잖아. 안골린 말이 존재가 말이야 999인 을 사람을 죽이고 음,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염죽기듯이 끼어가지고 천명만 마지막에 죽이면 스승인데 가지 법을 받을 판인데 마지막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어머니라. 저 어머니를 찔러 죽이려고 말이니, 들 뛰어가는데, 그럴 때 마침 부처님을 만나게 된 거요. 예 부처님이 말이지, 저것만 죽이려고 뛰어가는데, 아살아 그러면 못 산다. 이그 이거 소리 질러니까. 네 뒤로 휙 돌아보니까 부처님이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쳐다보고, 니는 뭐냐? 그 거기서 부처님 찔러 죽이려고 뛰어오는 거요. 예 뛰어오는데 부처님은 도망가지도 하고 딱, 성의 자정에 들어가 미소를 띄우니까, 그 위압에 눌려가지고, 이칼 잡은 손이 들들들들들들들니 칼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래서 굴복하고 항복하고 부친 제자가 되어버려. 제자가 된 다음에 말이지, 걸식가 하러 하면 갔는데, 해필이면 말이지, 자기 집 며느리가 순산하는 집을 들어갔는가 봐. 배 속에 있는 아이도 말이지, 살인마를 알아봐. 원칭 사람을 많이 죽여놓으니까네. 나오다가 말고, 애 하려고 하다가 도로 기대가 쁜 거야. 도로 기득하니까 막 죽는 소리를 막 벽년 끝에 지르고 야단이 나니까, 온 집안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고 해가 문을 열어 보니까, 어떤 스님 이 하나 와가지고 있거든. 걸식 하러 와가 있거든. 당장 나가라고 말이죠. 큰일 나겠다고 말이에우 어린 며느리 죽겠다고. 당장 나가라고 쫓아내야 다 쫓아내기는 했는데막 당최 그 다음에 뭐야? 손산을 해야지. 뭐 나오지는 않는 거예막기득아 버리고 나오면 죽는 줄 알고 말이야. 들어가 보고 안 나온다고. 그러니이 일이 소란 떨어졌는 거를 보고 이제 이 사람은 거르식 하는 것도 집어치우고 뭐부처님테 뛰어가서요. 부처님이 이 이러이러한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음. 그 집으로 니가 당장 뛰어가서 음. 내가 태어난 후로 한 사람도 죽인 바가 없노라 세 번을 외치면 순산하게 될 것이다. 이칸 거예요. 그 길로 바로 뛰어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후로 한 사람도 죽인 바가 없노라 음. 세번 하니까 에 애커먹으면 어른된 나더래요 죽인 바가 없다. 그러니 안심하고 나온 거요 그러니 왜 그러냐? 불법 중에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죽였지만 은 불법 중에 부처님 제자된 후로는 새로 태 남기다. 이야. 한 사람도 죽인 바가 없다. 이야. 그래서 과거사는 묻지 마세요. 연하색 비궁인도 보면 말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이렇게 비궁이 됐는데 그것도 에? 나중에는 아라한 과를 얻어가 신통이 제일이고 그래도 과거사 묻지 마세요. 그리고 이 물법 중에는 과거사는 묻지 마세요. 이거 지인들도 배울 점이 있더라고. 알았죠? 네. 예. <웃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작심 필생이야. 이 질하는 놈이 예, 먹이를 주서물로 도와다니다가 살래기가 몇개 흘러서니까네. 하, 단단한 개짝뿐이, 이거 단단한 개짝방이 틀림없이 살개짝이다. 이거 동료들 다벌러 모아 가지고 이거 봐라. 이게 틀림없이 살이 짝정이되야 살이 흘렀더라. 우리말이지, 합동으로 말이지, 계속 밤낮없이 뜯어 쟀기. 뭐, 이거 뜯어볼 테니까. 그래, 우리가 만파장으로 말이지, 뭐, 대로 먹고 잘 사자. 이간한 거지. 그럼 뭐, 그래 하자니. 밤낮없이 교대로 말이 계속 끌고 쟀기는 게 깔고 쟇기는 게 지요. 그러고 보면 뭐 이개짝이막북 떨어 뭐 쟈면 살이 줄라 오거든. 니도 나도 만포장으로 날라가지고 말이야. 만파장으로 밤새도록 꺼지보다 날라 가지고 말이야. 다가다 놓고 실컷 먹는데요. 그래서 한번 작심을 하면 이거라 하겠다. 작심을 하면 말이 틀림없이 이루는 것이지요 그래 우리 말에 중생들도 한번 한다고 하면 말이꼭 해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 해서 뭐다든지 염불을 하든지 간경을 하든지 주력을 하든지 말이지 한 가지 만딱 선택해서 꾸준히 하세요.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지만 말이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없어. 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천수경 한편 읽고 관세원 보살 말이지 천번 이상만 부르면 돼요. 108 연주 열 바퀴만 돌려. 그러고 나서는 108배 하라고 108배. 예? 이거로 일과 삼아 가지고 한 평생 꾸준히 하세요. 여러분들 내 보니까 건강해 보이죠? 건강해 보이지 병신같이 보여 건강해 보이잖아, 그래. 그 이유가 뭐냐면, 매일, 뭐, 감기가 더 나, 뭐, 이거는 뭐, 어디, 뭐, 병원에 가나, 건강상 갈지, 뭐, 배를 타는 배우에서나, 말이야, 108배는 틀림없이 하여. 그래, 108배를 꾸준히 함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뛰다이요 그래, 가니 디스커장에다 가서 흔들지 말고, 수영장에 가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수영장에 가서 홀랑받고 허우적거리니 남편이 말이 걱정이 돼서 이 직장에서 일을 못한대요 남자분들이 처사들이 와서 내인데 얘기하더라고. 스님, 제발 법문하거들라. 여성들 수영장 가지 말아 거세요. 이렇게. <웃음> 그러니까 알았다. 내거 그래 주지.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제발 말이지. 집에서 108배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가지 말고. <웃음> 이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앉아 이렇게 묻겠는데 여기에서 아까 내가 얼반바퀴에 성원은 이제 무생법원을 감히 누가 전하겠는가 전할 수가 없다. 예전에 받을 삼두고 전해줄 삼두고. 상자가 했든지 서성이 했든지 하를 한번 하는데 말이지 철연부근 고목나무에 말이야 새로 잎이 피고 꽃이 핀다. 누구든지 그제 마, 이 흉내만 내도 말이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로 잘 받아들이면 다 성불해버려. 그 다음에, 눈 가운데 말이지, 버리, 버리나 나비가 꽃의 향기를 떡 취해 가니. 눈 가운데 버리나 나비가 꽃의 향기를 취해 간다, 그니까, 눈 속에 말이 꽃핀거 봤어? 못 봤자? 눈 가운데 말이여 버리나 나비가 꽃을 취해 가는 정도를 알아야 될 거다니까. 다도 하는 사람은 다 알아. 이차한 잔의 말이 향기가 얼마나 좋던지 이차한잔 속에 말이야 우주가 다 담겨 있다고 해서 다한잔 마시면 우주를 다 집어 삼키는 게돼 가지고 우주로 펄펄 날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도를 모두 다 배워야 돼. 제대로 배워가 다도 하라고. 아시겠죠? 네. 참뭐말 중국 다도, 일본 다도 해 가지고 전신에 돌팔이 다도 하지 말고 전통 다도로 배워 가지고 전통 다도 진감 선사 초이 선사 전통 다도 배워서 이 주지심도 말이야. 진감 초이 선사 전통 다도 다 한자 이, 이 다맥을 다 전수받은 분이기 때문에 주지심인데 다 배아서로 아시겠죠? 네. 예. 그런 러 하고 말에 계속 말이지 뭐 자기 나름대로 뭐 다도 배워가 뭐 한다 해서 뭐. 옛날에 이뭐 계산되지 할지게 말이야. 이그 사람들도 왔겠지. 실컷 저거정 말이야 큰 심들 둘러 앉아놓고 신도들이나 전신에 그 사람들이나 국회의원 장관들까지 둘러 앉아놓고 계속 꽃뿌리 감아서 물뿌리 감아서 전신에 다아주실건 해가지고 장장 두 시간을 앉아놓고 저거정 둘러 앉아가지고 저거정 처먹고 마시고 있더라고 그게 무슨 다행이냐 이게 그게 무슨 다행이요 내가 얼마나 욕을 퍼지는지 몰라. 그게 무슨 다행이냐 이게요 자연히 말이지, 부처님인데 헌달을 한잔하고 하든지, 돌다 먹든지, 그럼 큰심들이 있으니까, 큰심들도 한잔 돌려주고 말이 저거 마시든지 해야지. 그런 다도를 배우지 말고, 주의심들 정식적으로 이제 잘 배우라고. 아시겠어요? 네. 이래서 말이지, 동지 섯 달에도 말이지, 참, 이 법문하는데, 법문에도 향기가 있어요. 이 향기를 누가 취해 가느냐? 진짜 요, 날렌, 음? 눈 푸른 매나, 그라이먼 눈 푸른 학이나, 탁, 취해 가요. 이래 취해 가는데, 그 조사의 정기가, 어찌 멸각하겠느냐, 이야. 어찌 망하겠느냐. 계속 전파되고 있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자, 이쯤 되면, 눈푸른 납자나 눈푸른 정신남녀가 있다면 오늘 한마디 읽어보세요. 앞에 임제 스님이 열반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제 스님이 정법이 늘했습니까 임제 스님 정법은 아직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묻는 것이 멸하지 않았습니까? 이긴데세 번째는 그러면 삼성 그 제자가 자기 법사 스님의 임제 스님의 정법을 멸했습니까? 그것도 멸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법을 잘 이어 전한 것이 됩니까? 요거는 스스로 집에 가서 판단해 보세요. 검정산 다리 광명이 벗겨에 비치느니라